one by one, r r a r r a We t 아빠랑 같이 또 볶고 먹었어? 한타.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. 잠깐만. 잠깐 블루, 아야야, 블루 3등 한타 계속 세척해 먹어. 자몽 1등, 한타 2등, 블루 3등, 한타는 꼬기꼬기 꼬비, 사랑, 호기 꼬기 사랑, 블루 당근 사랑. 자기 <웃음> 분명 당근도 잘. 자몽! 야채 안먹어? 자몽 안돼! 고기만 먹으면 어떻게 되냐? 야채도 먹어야지 자몽이 야채 안먹네 아이고 한탄 잘 먹어 한탄 야채도 잘 먹어 이거이고 잠깐만 미안 미안 음, 우리 블루도 먹자 자몽이도 음, 좋은 너 야채 안먹었잖아 옳지? 먹어?